말로써 우리가 복질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를 좀 굽히는 사람한테는요. 바로 허리 굽히너 허리 좀쭉펴라고 하면은요. 그는 업을 짓습니다. 좀 인내력이 좀 있어야 돼, 사람이. 인내력이. 인내력은 어떤 인내력이냐. 어쩌다 그 사람이 허리를 쭉펴 폈을 때아 내가 여기 그본 모양 중에서, 모습 중에서 당신이 허리를 펴니까 제일 모양이 참, 자태가 참 좋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단점도 고쳐지게 되는 것이고 칭찬도 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끈기 있게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거야. 남의 단점을 고쳐 주려고 하면은 즉석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딱 알고 있으면서 지혜롭게 끈기 있게 기다렸다가 자식도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제가 25년 전이니까 아저 지금 이제 한 서른 한 한두 살때 이야기 같습니다. 당시에 당시로서 한6 0대신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교수님이야, 아,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때는 차법사가 아니라 차 선생인데, 아, 차 선생이 정말 참 내가 시,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니었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 안하셨습니 야, 이거 정말 창피해서 남한테 말은 못 하겠고, 진짜 이건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때 그분이 나이가 43세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으셨는데. 딸만 셋 낳다가 아들 하나 나오니까 딸 이제 얼마나 이제 아들이 귀엽습니까 딸셋다가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늦게 아들을 낳기 때문에 버르장머리가 없어 진짜 야단칠 때 야단 안 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웃음> 이노 교수님이 쉬운 살 정도 되니까 그냥 뭐 세상을 먼저 모르고 막그 누나 누나들은 누나 셋은 아주, 아주 찬밥이고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생겼대 뭐가 생겼냐면은 뭐, 크게도 아니고 돈천 원, 이천 원, 뭐, 그 당시만 뭐 삼천 원이 항상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딱 범인을 딱 잡았대.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웃음> 요새는 국민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호주머에다가 니 아버지 호주머에 딱 대니 잡으니 만이는 아니고 천 원짜리 하나만 딱 빼고 탁 나갔는데 현장에서 딱 잡혔대, 아버지 진짜.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을 딱 잡아놨는데 그 아들을 잡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제가 자기 시골에 어렸을 적에 요새 말한 수박설이라는 거 있죠. 수박설이라는 거면 다님아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죠. 형님들이 이 수박설이를 하러 가는데 나 이게 자기가 나이 어린 자기가 처음으로 인제서 참고 는거 인자 하필이면 수박설이 갔다가 형들은 나 도망치고 자기 수박집 주인한테 잡혔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 하는 사람이 잘 잡히지 않습니까? 나쁜 짓또안 하다가 처음 하는 사람이 꼭 잡히듯이.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딱 데려다 딱 잡, 잡아놓으니까 여지껏 있던 수박 잊어버렸던 건다 물어줘야 되고. 애는 시골에서 항상 그래요. 그냥. <웃음> 다, 다 돈, 다 뒤집어 쓴다고 그냥. 그건 굴고 나서는 또 그만 막 그냥 난리치고 하는 바람에. 그 아, 말도 안 고쳤는데 그 아버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인데 그 아들을 지, 절대 야단을 안 치더랍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삼일 되고 일주일정지 그 일주일 정도 될때 이제 아버 이제 인제 아버지가 이제 하도 너무 엄청난 사건이 기 때문에 야단안칠라다는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 딱 되는 딱그 시간에 아버지가 불러대 장신을 아무게야네 할아버지 있는 데를 산술 가야 될 텐데 너좀 같이 가자 해서 형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 왜 가야 됩니까? 하고 요새만 성묘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음, 예감은 이상하지만도 아무 소리 못하고 쫓아가는데 산을 넘고 산을 넘고 갈 때, 아, 이제 산소가 아무 데도 없는 데서 날 죽이는가, 이제. 뭐, 벨별 생각이 다들거 아니겠어?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죄진건있고 일찍은 아버지가 한 번. 그런데 딱 할아버지 딱 산소에 딱 가가지고, 가셔가지고 딱너 매를 좀꺾어나오고 아, 이제 여기서 나를 이제 메타작을 하는구나. 이제 아버님이 나를 하는구나. 난 죽었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다고 그 당시만 해도 매를 꺾어서 딱 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할아버지 산지에 딱 가서 딱 해놓고 자기 요새 말은 바지를 딱 올리고 종아리 땅에 놓고그딱 자기 종아리를 자기, 자기가 때리는 거야. 아버지 내가 자식을 잘못 자식을 잘못 공부를 시켜가지고 도둑놈을 만들었으면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다리를 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말 그 아들 된 사람은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내가 절대로 내가 절대로 내가 다시는 이런 짓안 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용서해 주시오 하고 그냥, 그냥 울고 통곡을 하고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스쳤다 이거야 자기는 그래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 할아버지 산소를 가려고 하니까 산소는갈 수는 없고 저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딱 데리고 오더니 너 어디다가 돈을 썼나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전자 그 이제 막 이제 요새 말하면 전자 놀이가 시작때 가지고 요새 요새 요새는 인터넷처럼 이게 렇 번졌을 때는 그 가지고 천원 가지고 그거 그거 놀이하러 가는 거예요. 항상 그 꼬마애가 꼬마 그래서 그 애를 딱 데리고 그때 교수님이 너무 너무 그때 성급하신 거야. 그래 안방에 데려가 가지고 할아버지 산소 있는데 딱 데려가서 너내둘알아라딱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요새만 총채 가지고 자기 다리를 걷어 가지고 때렸대요. 아버지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도둑놈을 만들었어. 너 때렸더니 아들이 반만 보고 있더래요. <웃음> 자기 다리 통아리가 아픈데 또한대 때리니까 또 가만히 있더래 그냥 그래서 얘가 나는 물고 정말 정말 참 통곡을 라고그랬는데는왜 그러나 하때 그때 아들이 쓰 나가더래 그때 한참잠데 엄마한테 그래. 엄마 아빠 아빠 미쳤어 지금 <웃음> 아빠 지금 헛소리 하고 지금 아빠 혼자서 난리났다 자기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왜 아빠가 이렇게 미쳤는가 하고는 그래서 나한테 그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그러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좀 뜸을 들이시고, 그거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다, 그 정말 그때, 그때 그 교수님 아버님은 그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일주일이라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터닝을 딱 두고, 그 다음에 말 뜸도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일단, 그냥 뭐랄까, 무언, 그러니까 무언으로 교육을 다 하신 거지. 맨 마지막에 점을 하나 찍으신 건데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 그게 벌써 25년 전 이야기에 지금 지금 그러니까 걔도 벌써 30살이 훨씬 넘었겠어요 지금 이제 그때 그 종아리 할때 아버지 미쳤어 그러니까 지금 걔 걔네들이 지금 현재 지금 30대 주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마 그러니까 정말 이거 무슨 무슨 말이냐면 누구 탓을 하겠어요 요새 뭐 젊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 뭐 있다 했는 것은 우리가 너무 너무 성급하게 키운 거 아닐까 진짜. 전부 다 우리들의 잘못, 누구를 젊은 세대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젊은 세대를 너무 젊은 세대라든지 너무 어린 세대를 너무 너무 탓하지 마라. 내가 걸어온 길이다. 너무 노인을 갖다가 노인을 너무 뭐라고 칼세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다. 내가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틀림없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